왜 저래? <웃음> <웃음> 나 절임 받았어. 이래서 내가 아까 개집이라고 한 거야. <웃음> 개판이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얘들이랑 공룡이 하는 거봐저 공짜 공을 입는 거 있으니까 공짜 어어 <웃음> <웃음> 엄마랑 놀아주는 게 힘들면 다음 방송 시작할 때 당근을 흔들어줘. <웃음>